요정을 떠난 요정! 오마이갓 에 b o 바리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광야로 뛰 들어가 찜닭 씨. 어, 야무지게 먹어야지! 새벽에 누가 이렇게 깨! 부치고 한 시간 뒤 경과 계속 뭐가 먹고 싶고 <웃음> 어 식욕이 억제되는 느낌은 안 난다 군것질을 하게 된다. 아직까진잘 모르겠다. 이런다. 자 이분이서 이런 게 진짜 이게 <웃음> 진짜 너무 웃기다. 여러분 지금 뽑고 계시나요? 저 지금 누구입니까? <웃음> 선생님 반찬비 평범한 톤이 아니거든요. 그니까요우 하나님 이셨고. 네. 결국 당의 유혹을 버티지 못하고 초콜릿 새거한 개를 깠어요 진짜 이거만 먹고 그만 먹어야지 오늘 밤은 지금 시간은 새벽 2시인데요. 캐치를 붙였으나 플라시보 효과로 어, 오늘 나 오늘 쫄쫄 굽는거 아니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이미 초콜릿 하나를 깠고요. 지금 또 하나를 깔려고 준비를 중이었는데 일단 1일차는 이렇네요. 2일차는 어떨지 기대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양심상 칼로리가 적은 것들 위주로 폭식을 했어요. 뜯어서 필름도 제거해서 복부나 엉덩이 뒤쪽 허리, 지방이 많은 부위에 또 채모가 없는 부분에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팔뚝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팔뚝에다 붙이려고요. 이렇게 붙이고 6시간 뒤에 떼어주면 됩니다. 비빔면이 시키면 야채가 와야 되는데 뭐 면밖에 없냐? 이렇게 두 개는 제가 이미 먹었고요. 군만두에. 비빔국수. 오늘은. 간만에 촬영하러 가고 있어요. 배에다가 붙였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식욕 억제 패치인데 이걸 붙이고 더잘 먹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 이걸 붙였는데도 계속 먹으니까 왜 계속 붙였는데 계속 먹지? 일부러 식욕 억제를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평소랑 별 다를 게 없다고 느끼는 3일차입니다. 아직까지뭐 그럴 수 있죠, 3일차면은. 음. 오늘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란을 먹어줄 거예요. 우음 맛있겠다. <웃음> 잘 먹겠습니다. 패치의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까? 아 이거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이건 야식입니다. 밥을 먹고도 배가 고파서 배가 안 채워져서 야식을 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광야로 뛰 들어가 찜닭시. 어이, 맛있게 먹었어. 맛있어. 야무지게 어, 어, 먹어야지. 에이, 식욕 폭발. 이히히히. 맥주도 먹어줍니다. 직점 만든 순두부찌개랑 참치를 먹을 건데 거기에 혼술을 또 해줄 겁니다 아, 혼술을 하면서 야무진 순두부찌개랑 참치 이거는 쭈꾸미 차돌찜 핫도그 계란찜 어 뭐야 사장님이 한입 먹고 줬네 그리고 새우튀김 냉면 주먹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가지 볶음이랑, 오케이, 맛있겠다. 마라탕. 잘 먹겠습니다. 소금빵, 먹어보겠습니다. 달달하면서, 음, 먹어보세요. 이거. 어? 뭐야? 아 미쳤나 봐! 그래 다 보여줄게, 다시 해봐. 순대에다가 막창 추가 주문한 거랑 순두부 순대국에 숙주 추가! 거기에다가 또 혼술! 에이 제가 원래 술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술 먹는 것도 즐길 줄도 모르고, 술도 진짜 싫어하고 술 입에도 잘안 됐었던 지난 날이 있었는데 뭘 어느 순간 기점으로 술을 먹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 나서 살이 잘안 빠져요 짠! 어 아아아아아아아아게아 음. 아! 아! 술은 다시는 안 마실 거야, 나는. 나는요. 옆에 있는 이 소주만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술 진짜 왜 먹었을까? 미친. 정신 나갔지, 내가. 술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야. 아, 또 맹맹해. 와 이거 진짜 숙취가 사람을 잡네. 미치버리겠네 술? 술 맛있겠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우 매워. 아, 어... 생리하는 중임, 아무도 날 막을 수없어셈 마라샹궈. 그리고, 숙주 두 배, 팽기버섯두 배. 맛있게 먹겠습니다. 에, 맛있겠다. 음, 음. 마라탕은 진짜 언제 먹어도 미친놈이네. 음. 아. 마라 샹구에는 양고기가 아니라 소고기가 아니라 양고기를 넣으셔야 됩니다. 기름이 덜 져요. 소고기 기름이더 많아요. 왜 우리 오마니는 항상 이렇게 콩밥을 하시는 거야? 어! 마라비빔밥? 병아리 콩 막없어. 가짜 고기. 응? 음? 가짜 고기도 맛있구만.